이 사람은 조금 바쁘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움직임이 도는 식인 거예요. 일을 선택을 해야 되는 사람이야. 일을 해야 돼. 일이 먼저여야 해. 바빠야 해. 또 저어야 돼. 상까지 받을 수 있어요. 차차. 이본 카드가 나온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순 사주 카페 백호입니다. 여가 신당 연희에게 있입니다 도 사주 하나 가져왔어요. 네. 에너지가 바뀌는 시기인데 사주는 연예인 같은데? 맞아요, 맞아. 어. 자, 봅시다. 음. 음. 욕심 많은 사람인데 지금 몸은 하나잖아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욕심이 많아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지금의 에너지로 봤을 때는 공격 카드가 두 개나 나왔잖아요. 움직임이 도는 시기인 거예요. 운을잘 받아들이면 1 0년이 탄탄대로 갈수 있는 에너지가 강하죠. 이 사람 조금 바쁘지 않아요? 지금? 많이 바빠요. 많이 바쁘게 움직일 건데 그 전보다 더 이제 뭔가 기운을 탄것 같은 느낌이에요. 재밌는 사람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 조금 사고를 조심했으면 좋겠어. 쿵! 부딪히는 거. 그런 것처럼 뭔가 머리를 쿵 한다든지 뭔가 차가 정말 말 그대로 그렇게 쿵 한다든지 뭔가 그걸 조심해야 될것 같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뭔가 재미있을 것 같은 사람이 있잖아 약간 아재개그라 해야 돼? 약간 그런 느낌 드는 사람 있지? 약간 애어른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을 것 같은 사람으로 보이고 재밌는 사람이야 매력이 많은 사람 눈의 음. 성격은 어때요? 잔소리도좀 많을 것 같고 음. 대체적으로 연예인들이 간수성이 다 풍부한가 봐. 이 카드 자주 나와, 연예인들 볼 때. 간수성이 좀 풍부하긴 한것같아 이런 카드가 나오면 간수성이 풍부해서 연기 잘하고 있어요. 연기 잘해이 사람은 금전적으로도 괜찮겠는데 이런 카드가 나온 사람들은 제가 항상 하는 말꼭 부동산 사라, 건물 사라 그러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다 보여줄 것 같은 사람이지. 나의 모든 게다 나올 것 같은 사람이어서 거기서 되게 골 때려 웃겨. 이 사람은 이 행동을 대중들이 봤을 때 했으면 좋겠는데 반대가 될것 같아. 뭔가 과묵할 것 같은 이미지가 있을 것 같기도 한 사람이 있잖아. 뭔가 부드러운데 카리스마가 있는 건지 카리스마가 있는데 부드러운 건지 뭐가 바뀐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미지가 또올라 조금 자기 원래 성격대로 활달하고 막 이렇게 갔으면 더 좋을 것 같은 사람 있지? 장난기도 있을 것 같고 음, 재치도 있을 것 같고 눈치코치 센스는 다 있어가지고 음,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잘할 것 같고 근데 음. 이 사람은 왠지 모르게 싫어하는 사람은 되게 싫어할 것 같고 이 사람을 좋아할 것 같은 사람 되게 많이 좋아할 것 같다 그러니까 호불호가 있다 음, 라고 보여 연애운이나 결혼운은 어때요? 봅시다 이 사람이 연애운 사주에서 아무리 누군가를 만날 기운이 있다고 해도 본인이 원해야 되잖아요. 본인이 막 원하지를 않아요. 지금으로서는 일에 비쳐있는것 같아요. 일, 일에 바쁘게어요 일이. 그래서 많이 움직이는 것 같은? 음... 뭔가 하지 않아요, 지금? 활발하게 이미 하고 있죠. 응, 뭐가 바쁘게 움직이는데? 여러 군데로 막 바빠요. 일에 운이 튀었다? 어, 작품 안 가리고 좀, 이렇게 좀 선별해서 하면 뭔가 더 올라갈 것 같아. 이 사람은 일을 선택을 해야 되는 사람이야. 지금 결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미뤘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어. 일을 해야 돼. 일이 먼저 야 해. 바빠야 해. 노져야 돼. 좋은 상승세인 거잖아요. 음. 맞아요. 그게 연말까지 좀 이어갈 수 있나요? 음. 몸이 고달프지만 뭔가 일을 풀리는 데 이제 왕이 앉아 있잖아요. 움직임이 좀 다른 때보다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좀잘될것 같은데요? 연말에도 이 기운을 좀 음. 이어갈 수 있을까요? 연말에도 이 기운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이대로만 간다면 연말까지 이 사람이 이어질 건데 자기가 뭔가를 실수만 하지 않으면. 뭔가가 말로서 실수를 한다거나 행동으로서 뭔가가 탄다거나 이런 것만 조심하면 갈 건데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음. 걸 조심해야 될까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은다 좋아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다 좋아하는 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카드가 나왔으니까 자기한테 조금 소홀했던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한테 더, 더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음, 몸 관리는 조금 하면서 해라 일을 할 때는 뭐 앞으로 그냥 안 보이나 봐요. 일할 때는 일하고 결혼한 것 같아. 사고 시도 조심해야 돼. 뚝 떨어지는 거, 쿵 하는 거, 다리를 다친다든지. 누군지 음. 말씀드릴게요. 윤시윤 음? 씨. 윤시윤이 누구야? 그 뒷방 아기. 다들 이거 말했는지 알아? <웃음> <웃음> 어 맞아. <웃음> 그 제일 유명하니까. 그래서 혹시 음. 드라마로 연말에 음. 상 받잖아요. 음음. 그래서. 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보자. 이 사람. 아이 사람 사주예요? 음. 음. 음. 음. 음. 음. 연말에 나오는 상도 받을 것 같고 좀 바쁘게 더 움직일 것 같아요. 작품이 이쪽저쪽에서 오라는 데도 많은데. 뭐 예능 응. 같은 것도 좀 할까요? 이 사람 예능에도 재밌을 것 같아요. 무휴의 음. 반전. 음. 반전 매력. 예능보다는 연기과. 근데 이제 예능을 한다 해도 약간 반전 매력이 조금 있겠다. 그 정도. 음. 약하다. 음. 뭔가 약하다. 뭔가 많이 약한데. 그 수준에 있는 그런 느낌들은 너무 많아서. 김탁구를 이길 수는 없어. 그거를 띄어먹는 캐릭터를 나오는 건 힘들어. 그때 바로 바로 뭔가 치고 치고 치고 나와서 쓰면은 몰라도 그거를 꺾는 거는 쉽지 않고. 그... 이 다음 드라마는 응. 좀 어떤 장르를 해야지 김탁구를 이길 수있을까 그냥 웃긴 거. 예능 같은 거? 응. 예능 같은 거에 얼굴 좀잘 드러내고. 할퀴기 나오지 않았어? 어 맞아요 맞아요. 그렇지 그런 느낌. 그랬을 때 가장 어울려. 아빠 역할을 맡아도 품수 같은 아빠 막 이런 거 있잖아 <웃음> 철딱선이 없는 막 이런, 이런 이미지 어, 이런 연기 누가 봐도 약간 다르게 생겼잖아요 음음. 성격이 정말 그만큼 좋은 걸까요 아니면은 음. 본인이 그만큼 철저히 관리를 많이 한 걸까요 다리 카드가 자꾸 나온 사람들은요 자상하고 따뜻해하는 사람들이 음. 꼭 나와요 음. 그런 사람들은 별로 게 적이 없어요 사주도 어, 종교철학방 사주예요, 약간. 음. 신부님을 해도 잘할 것 같은 어, 그런 사주예요, 정말. 어떻게 가야는데 <웃음> 일하고 결혼했나 봐? 자기관리가 철저한 거라고 말할 순 없지? 그냥 진짜. 응. 응. 가릴 거는 가리고 그냥 조금 덜 하냐, 덜 했냐. 뭐 이런 거이 수준인 것 같은데. 응. 응. 응.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응. 한 마디 해주시고. 결혼 안 할까 면 모르지만 하려면 올 내년에 꼭 만나라고, 누구라도. 아니면 일하고 결혼하겠다고. 아니 이러면 40 넘을 거예요 진짜 사고수를 조심하시고 다치는 거 갑자기 나도 모르게 다치는 거 그런 거 조심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